What's her l o 네관련한다 안녕 동티뷰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름에는 선선한 아침에 주유를 해야 더 많이 넣을 수 있다. 주유기는 살짝 당겨서 주유를 해야 더 많이 들어간다는 등 셀프 주유와 관련된 노하우들도 많이 공개되고 있는데요 연료 탱크는 대부분 주유구의 위치보다 상당히 아랫부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웬만해선 넘칠 우려가 없지만 그런데도 이렇게 생긴 뚜껑 즉 연료 필러캡이 있습니다 이 연료 필러캡에는 우리가 모르고 있던 특별한 기능이 숨겨져 있는데요 우리가 주유에 연료 필러캡을 닫 되면 딸깍 또는 드드득 소리가 날 때까지 돌리게 됩니다. 그럼 왜 딸깍 드드득 소리가 나는 걸까요? 오늘은 이 연료 필러캡의 특별한 기능과 왜 딸깍 드드득 소리가 날 때까지 돌려야 하는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동티뷰와 함께 하겠습니다. 동티뷰 내연기관 자동차를 운행하게 되면 인체도 해롭고 환경오염에도 심각한 배출가스가 나오기 때문에 배기가스 인증 기준을 두고 철저하게 규제를 하고 있지.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자동차 연료가 증발할 때 발생하는 휘발성 가스인데 대기 중에 쉽게 증발해서 피부 접촉 초이나 호흡기 흡입이 되면 신경계 장애를 일으키는 1급 발암성 물질이라는 거야.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환경 규제를 하고 있는데 그럼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연료탱크 구조를 살펴보면 연료탱크와 연결된 차콜 캐니스터가 있고 그곳에 증발가스가 포집이 되고 또 퍼지 컨트롤 솔레노이드 밸브에 의해서 연료통 내의 압력이 높아지게 되면 포집된 증발가스를 연료실로 보내 연소를 시키고 증발가스가 대기 중으로 방출되는 것을 막는 두 장치가 있는데 연료필로 캡도 이두 장치와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다 내가 열로 필러캡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 안쪽은 이런 모양으로 생겼고 조금 자세하게 보려고 캡의 윗부분을 반으로 잘라봤어 위쪽 커버를 벗게 보면 안쪽에는 동그랗게 플라스틱 요철이 많이 있고 우리가 주유 캡을 닫을 때 이렇게 딸깍 드드득 소리가 나게 했고 이렇게 소리가 나게 한 이유는 잠긴 것을 알려주고 필요 이상 더 돌리지 말라고 해놓은 거야 또 가운데 부분이 금속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볼펜으로 눌러보면 안쪽에 스프링이 있어서 위아래로 움직이게 되는데 이 부분이 바로 진공 밸브야 진공 밸브의 역할은 평상시 연료템 압력이 높아졌을 때 증발가스가 방출되는 것을 막아주고 엔진이 작동될 때는 연료가 빠져나가면서 연료탱크 안에 압력이 낮아지고 진공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때는 진공 밸브가 열리게 되고 이곳을 통해 외부의 공기가 공급이 돼서 외부와의 기압과 동일하게 맞추는 기능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연료필러 캡의 진공 밸브에 이상이 생기게 되면 진공상태가 유지가 되고 캡을 열때식 하고 소리가 날수 있게 되고 또 주유 후에 딸깍 대드득 소리가 날 때까지 정상적으로 잠기지 않게 되면 증발가스가 외부로 누출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엔진 체크 경고 등이 점등이 될 수도 있는 거지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아, 자동차 연료의 유증기, 증발가스가 환경을 오염시키고 1급 발암물질인 만큼 규제가 점차 더 강화되고 자동차 부품들도 진화하고 있습니다 작은 부품이지만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 차의 연료캡은 정상인지 한번 살펴보시고 가까운 정비소에서 점검 한번 받아보십시오 감사합니다 내차는 네, 레이관리한다 수고했어 동TV